리아 안녕하세요 테크 에디터 리딧입니다 코드명 언바운드로 알려졌던 갤럭시 S21의 정보들이 슬금슬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물론이고 기본 구성품에 버즈 비욘드가 함께 제공될 거라는 소식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삼성이 카메라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알려진 이 갤럭시 S21 과연 어떻게 출시될지 리디과 함께 알아볼까요? 작년보다 빨리 공개될 예정인 갤럭시 S21은 1월 14일에 출시될 거라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표를 늦춘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과는 오히려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크 에디터로 활동 중인 존프로서에 따르면 14일 발표와 동시에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1월 29일부터 출시 및 배급이 이루어질 거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의 디자인은 작년에 출시된 폰들과 비슷한 패밀리룩을 따르면서 조금씩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후면을 보시면 카메라 중심축이 더 끝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욱 덜렁거릴 거라는 예측과 함께 커진 카메라 센서로 인해 두께 차이가 더날수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 센서가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 카메라의 두께가 더욱 두꺼워지고 넓어지면 역대급 덜렁덜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화면 크기는 전작과 큰 차이 없고 91 0 모바일에 따르면 이번 울트라는 살짝 작아진 크기로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완성형이라 불려지는 갤럭시 S21은 갤럭시 S20 울트라와 같은 1억 800만 화소를 탑재할 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 센서는 기존 센서보다 업그레이드된. 아이소셀 HM3 센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본 업그레이드된 센서는 12% 더 높은 관광도를 가져 빛의 표현을 좀더 세부적으로 가질 수 있고 야간 사진 촬영 시 더욱 빠르고 또렷하게 찍을 수 있을 거라 알려져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기존 노트 울트라보다 더욱 높은 4천만 화소의 센서 혹은 1200만 o i 일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이현상도 더욱 드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외 노치를 드러내지 않는 언더 디스플레이 기술과 블레이드 엣지 기술은 탑재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라 하고 울트라 한정으로 S펜을 지원하지만 붕어 없는 붕어빵 마냥 S펜 슬롯은 따로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덜렁덜렁 들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죠 가격은 S20와 동일한 999달러부터 시작되며 200달러씩 추가될 예정이고 자세한 스펙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1 시리즈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카메라는 업그레이드 버전인 HM3 버전이 탑재되었고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 카메라 부분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디터 리디이었고 앞으로 더욱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